작업 모드는요 일단은 이펙트 효과 모드로 넘어가서 여기 오른쪽 옆에 보시면 비디오 이펙트가 있고 그 밑에 비디오 트랜지션이 있고요 비디오 전환이라고 있고 그리고 오디오 트랜지션도 있어요 오디오는 안에 뭐 열어보시면 뭐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운드가 뒤에 있는 사운드가 붙어 있을 때 클립이 붙어 있을 때 그냥 물고 들어가는 한쪽이 볼륨이 작아지면 한쪽이 올라가는 뭐그 정도밖에 기능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비디오 트랜지션 안에 보면 3d 모션부터 뭐 줌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약간 그 프로그램의 종특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런 트랜지션이 있다 그러면 어 저거는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했구나 저거는 파이널 컷에서 편집을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디졸브라는 거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써먹는 것들이고요. 그 외에 있는 것들은 약간 좀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적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클릭과 클립의 붙어 있는 경계면 사이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경계면 사이나 끝단에 적용이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 디졸브 안에 크로스 디졸브를 적용을 합니다. 클릭 앤 드래그로 여기 놓으시면 돼요. 뭐 앞에 놔도 되고요 뒷단에 놔도 되고 가운데 놔도 되는데 보편적으로는 가운데 배치를 합니다 자 넣고 나면 여기에 크로스 디졸브라고 갈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클릭을 하고 딜리트를 하면 없애버릴 수도 있고 뭔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거를 더 씌우면 제일 마지막에 적용된 게 표시가 됩니다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펙트 효과 저 조정 패널에 가시면요 어, 이 효과에 대해서 어떤 제어가 가능한데 일부에 있는 효과들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슬라이드처럼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요. 이렇게 방향성이 보이거든요. 이런 걸 눌러보시면 원래는 진행이 이렇게 돼요. 슬라이드를 적용하면 이 타임 음, 트랜지션이 적용된 구간에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렇게 화면이 밀려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런 것들인데. 방향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라. 다음 장면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죠. 예, 이런 방향성이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라 그런 감만 잡으면 돼요. 뭐 여기 스플릿, 분해되어 있는 것죠 분리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적용시켜보면 자 얘도 방향성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 얘는 좌우로 열리거나 상하로 열리거나 라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벌어지거나 혹은 좌우로 벌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면이 변할 때그 장면에 어울리는 것들을 보통 많이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것들은 이런 것들 크로스 디졸브처럼 그냥 우리가 페이딩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앞 장면이 흐려지고 뒷 장면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장면이 넘어가죠. 예, 페이드 효과라고 하고요. 딥투 블랙 같은 경우는 어, 화면이 그냥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집니다. 딥트 화이트는 그 반대겠죠. 이런 것들은 보통 시간의 흐름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게 느끼지만 그 외에 이런 특이한 것들은요. 적용을 시켰을 때어 어떤 감정이 확 깨지는 그런 느낌도 날수 있어요. 영상 자체가 뭐 스포츠 뉴스처럼 계속 단편적인 것들이 나열되면 집중을 해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입혀서 그런데 뭐 단편 영화나 이런 것들은 감정이 빠져들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조금 깨버리는 그런 단점도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적용시켜보면 돼요 뭐 저는 적용이 일단 시켜보고요 어울릴지 안어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렌더링 걸어서 최종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안에 있는 요소들을 한 번씩 다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슨 페이지, 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종이 벗겨내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요것들은 어디에 뭐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어 그냥 이렇게 적용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이 장면 전환 효과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약간 종특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굳이 이런 것들 안 쓰고 장면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동작이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앞 장면의 어떤 형태가 다음 장면의 형태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게 조금 중요하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것들은 해보면 그렇게 썩 이쁘지도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장면 전환 효과라고 부르는 것들이고 프로그램마다 약간의 특성들이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사이트를 하나 열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사이트가 비디오 하이브라고 치고 비디오 하이브넷이라고 치고 들어가, 보시, 치고 들어가 보시면 요런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비디오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이 사이트는 디자인 소스를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비디오에 프리미어 프로 보이시죠. 여기서 여러 가지 소스들을 팝니다. 뭐 로고도 팔고 타이틀 이런 거다 파는데요. 자 인기 있는 아이템 찍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싼 거는 한뭐한 2, 30달러, 12달러 이런 것도 있고요. 비싼 거는 보통 한 40달러 정도 하는데패키지를 이렇게 묶어서 팔아요. 이런 트랜지션 효과들을. 마우스로 살짝 대고 여기 12달러라고 되어 있는 거 있네요. 1 20개 팔았다고 되어 있네요. 마우스 살짝 대고 보면 지금 영상을 미리 보기를 해서 보여줍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라 거예요. 약간 음, 좀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묶어서 천 개를 이렇게 묶어서 패키지로 팔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 전환 효과들이 어, 돈 주고 살수 있다는 거 안에 천 개나 들어있네요. 음, 이런 것들은 한번 사놓으면 좀 두고두고 쓸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 이건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장면 전환 효과인데 저 이거를 유튜브 철구 유튜브에서 몇번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편집하는 분들이 이거 다 사서 쓴다는 얘기겠죠 요런 효과도 이런 거는 타이틀 효과예요 뭐 이거는 전부 다 트랜지션만 모아 놓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얘는 인기 있는 것들만 모아 놓은 거지만 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어뭐 어떤 요소 인포그래픽 요소라든지 움직이는 거라든지 오프닝이라든지 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프닝 그러면 마우스 살짝 갖다 대시면 프리미어 프로 전용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사진 몇장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준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글자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보통 글자 타이핑을 하면 이렇게 또 바뀌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또 시즌에 따라서 재밌는 것들이 막 나오니까 뭐돈 조금 내고 사서 쓰면 조금 좀더 이쁘겠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요.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 적용할 수 있는 파일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도 제공하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동영상 같은 것도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쓰시면 어, 영상을 조금 더떼깔나게 초보자라도 떼깔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꿀팁이었습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예. 비디오 하이브 넷 들어가셔서 여기 비디오의 프리미어 프로 타고 들어가시면 이런 소스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 장터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비디오 트랜지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비디오 트랜지션은 써도 그만이고 안 써도 그만이에요 사실. 은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강의 넘어갈게요.